명사니까 명사예요. 어느 거야? 동명사, 명사 그렇죠? 그렇죠. 동명사니까 명사가 되겠죠. 맞습니다. 아, 미안해. 그럼 여기가 한 개가 아니라 받는 게두 개였구나. 그죠? 음... 아, 맞아요. 예, 예, 예. 미안해요. 그 다음에 아, 한개였으 이게... 벌써 답이 딱되져있었는데 네, 잠깐만, 이거 형용사, 미안해. 썼어. 형용사도 세개 받는 게 아니라. 아 아니다 아니다 세개가 왔다 미안해 아유 정신이 없네 괜찮아요 3개 네, 받아야 돼요 예, 예, 고마워요 자그 다음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형용사로 가겠죠?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명사로 갈수 있는 게 없어요 두개왔잖두개 왔잖아요 투부정사에서 하나 오고 아두개 왔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현재 분사, 과거 분사, 죠 얘네들은 형용사다라는 걸 어, 알면 네. 너무 좋겠네요. 자, 그 그다음에 또 형사에서 문장 성분으로 한번 볼게요. <목소리>